고기. 구기. a o t t 두어 i v e 못하겠다고. d No, b u g 여리여리. 네네, 여리 네네, 여리여리. 네네, 여리여리. 네네, 여리여리. 네네, 여리여리. 네네, 여리여리. 네네, 여리여리. 네네, 여리여리. sau này anh sợ giá mà tại sao không có c ũ n h ỉ c n h n đ h i n n h à u m tui m u i u i không c h đ u i u i ô n g đ ư c n đ ư h ứ n g h ư ợ c h n g đ ư c h n g đ ư h ô n g u ư ợ n g u ư ợ c k n g u ư ợ h ứ n g u không được ợ c c u ứ không được không được c h n g u ư ợ c không được h không được h ư ợ c h ư a c k h n g được h n g ư ợ c không không đ ư u c không được đ ư ợ n g h n đ ư ợ h ứ k h n h n đ c đ ư h ô n h n h ứ n đ h ợ ứ ư ợ không được. <cười> không được. Đâu,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. Không c n g được. k h n g n h n g n h ư ợ n h n c k h g Không đ Bây g i ờ làm sao? Em c ũ n g s ợ mà đ ú n g rồi, t h ì tất n h i ê n rồi n ó g h ê quá à. ô đ i rồi ờ đây ở đây ở đây hả ở đây nghe chắc chắn hả Ờ không có mà ờ không thấy <cười> chút chắc... <cười> xíu nữa là em em em nói là <cười> 천. <웃음> 안 검사? 사사사. 타이 타가자 붕붕붕붕. 그게. 그게 저희가 이렇게 바퀴벌레랑 삽니다 바퀴벌레 전쟁이 전쟁이 선포됐어요. <웃음> 어, 진짜. 좀 미치겠네요. 오만 하면은 바퀴벌레 와. 이시죠 시체도 아니에요. 이거 바퀴벌레가 너무 살아있. 바퀴벌레가 살아있습니다. 아, 바퀴벌레 전쟁을 선포합니다. 아, 동료가 죽은 걸 알고 온 바퀴벌레 한 마리. 지금 두 명을 화영 하향... 화영했고요 저기 보시면 아주 큰 바퀴벌레가 또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. 야,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네요, 진짜 바퀴벌레. 만약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괜단아요로못 보실 겁니다. 한 곳은 아예 바퀴벌레 밀집이 되어 있어서 어디 벽을 파내면은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나오더라고요. 무찍합니다저기가고 아, 있죠. 살아있어요 장기가 터졌는데 이제 살아있습니다 바퀴벌레 <놀람> 3마리입니다 한번 죽였고 3마리입니다 저도 여기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바퀴벌레들을 당멸까지는 못시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보이시나요 우리 바퀴벌레분들이 여기도 출동하셨네요. 어, 이미 죽은 시체예요. 저쪽에 지금 오른쪽 끝에도 하나 있죠. 지금 저쪽 오른쪽 끝에도 하나 있고 지금 인터넷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.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는 또 바퀴벌레가 접근 못하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바퀴벌레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하는 출근을 했고요. 하 아, 봤어 오다가 응? MCM 콘지안. Trời. Ơi. Cái gì? Cái này ì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. Dơ. a n h à Anh không sợ mà. Không sợ mà. Tại sao hôm trước anh sợ? Anh thích c cái... chết. À chết không sợ hả? đ ừ. ừ. Ôi bỏ đi, em bỏ không, đi k n g Không bỏ đi ạ? Anh làm gì? <cười> The world. Anh để đây, anh để di sát nó ở đây dán nó tới đây nhiều nhiều á. r ờ i ơi không sao không sao. Anh Thạch Ca muốn chết. À. Con dàn, chúng ta cố lên. Chờ, c h ờ Em là người xấu. Em bắt dán cho anh mà. Cậu đi cố lên, ok? Fighting. 아, 네. 음, 죽이자 채채채채채 <웃음> 형수 yeah. 저 오늘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난하 컴파이 하는 착해요 착한데 요즘 까불어서 그렇지 화가 <웃음>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일하세요 람디 오늘 전쟁을,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와 보세요. 저는 오늘부터 바퀴벌레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<웃음> 봤어요? 실제 <시체이> 봤어요? 장팔이다. <웃음> 네, 저는 지금 저는 지금 바퀴벌레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. 아. 앞으로 바퀴벌레를 보, 바퀴벌레를 보시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. 알겠죠? 지금 무서워요? 아니요, 안 무서워요 이제는. 예야? 이제는 안 무서워요. 시험해봐요. 시험해봅시다. 네, 이 네. 네, 무서워요? <웃음> 무서워요? <웃음> 무섭죠? 난 이제 안 무서워요. 바퀴벌레랑 전쟁을 선포했는데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. 내가 이겨야지. 독한맛 먹고 바퀴벌레에게 승리하겠습니다. 이로써 저는 바퀴벌레를 찾아 헤매겠습니다. 성공. 갑니다 오, 네, 꼭 성공하겠습니다. 어, 바퀴벌레를 한 방에 모아 놓을 어, 시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뭐 어디다 담아놓을까요? 음, 밥 먹는 한한테 징그러운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저 혼자 나가서 다 비웠고요 자 바퀴벌레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음, 제가, 하나, 제가 얼마나 많은 바퀴벌레를 잡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어,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다 잡아드릴 겁니다 겁이 나서, 겁이 나서 손으로 안 잡는 게 아니고요 병균들 옮길까 봐이 바퀴벌레는 약간 미국식 바퀴벌레입니다 이게 바퀴벌레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지금 바퀴벌레 중에 가장 큰 종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바퀴벌레를 다 모아다가 화양시켜버릴 거예요 다른 독일식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좀 사이즈가 작은데 한국에 있는 바퀴벌레들은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. 베트남에 있는 이 바퀴벌레는 미국식 바퀴벌레라 엄청 큽니다. 자, 시체를 다 담았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바퀴벌레를 계속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있어, 있어? 또 있어? 빌런스, 아, 있다 만두, 만두, 만두, 만 만두, 안돼.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, 나갔다, 나갔다. 나갔다고. 다 나갔다고. 어. 나갔다고, 바보야.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두, 만 만두, 만두, 만 만두, 만 만두, 만 만두, 그렇지 잡어 잡어 잡어 안도 잡어 그렇지 나이스 펀치 나이스 나이스 펀치 죽여 야 고양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네 오빠는 영마학 또.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아 안도 화이팅 괜찮아 눈치 보지 마쥬 어디 어디 어디 야돼 아, 좀 늦. 어. 저 어디 있어? 받아. y 여기. 자. 빠 가리가리가 응. 지 자, o m e 컴컴컴 e come, come, body, c e body. Come, b 자. 시 y c 아 m e body. Come, body. c o 어 e b o m e body. 송콤, 어디니? 어디 어디니? 광산 광산 광산 광산 광산 산 광산 광산 광산 산 광산 광산 광산 광산 광산 광산 광산 바퀴벌레 다 죽일 거야. 아이씨. 앞으로를 기대해 주세요. 하. <웃음> 너도 무서워하잖아, 이 이. 발발 올라라. 음,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. 이 작은 것들을 옮겨서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쩔까? 살아있습니다. 치그닥에 괴롭히네요 진짜 옆에 자고 있는데 저랑 같이 자고 있어요. 할배기도 할 뻔했어요. 어, 1차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만 2차 전쟁 필요 없었으면 좋겠네요.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이게 균들을 좀 많이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에도. 바퀴벌레가 엄청 싫어하는 것들을 제다 갖다놔서 아예 바퀴벌레가 공짝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. 1차전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잘 가시게! 아무튼 1차전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도록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노는 남자 꾸기.